가족부터 사랑하라 뜨거운 불은 화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불을 지른 쪽은 멀쩡하지만 불길에 휩싸인 쪽은 크건 작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화상은 깊어지고 흉한 자국도 오래오래 오래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언제나 애 투정을 받아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을 향해 쉽게 불을 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른 불로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도 당신 뿐입니다. 가족부터 사랑하라. 우리는 그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툭하면 거리낌 없이 상처를 줘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줄 때입니다. 그들이 나로 인해 상처를 받기보다 그들이 나로 인해 기뻐하고 웃을 수 있게 그리하여 서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가족인 아이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소중한 그들을 내게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소중한 그들을 조금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전재산을 다 잃은 남편. 적반하장 이혼을 요구합니다. 제 나이 29살. 결혼 만 3년에 10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막내 귀나미로 자라 매우 게으르고, 스스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사는 시댁 덕에 미래에 대한 고민도 없고 평생 놀고 먹는 게 꿈인 사람입니다. 학교도 집에서 가라니까 아무데나 갔다가 졸업장만 따고 나왔고 고만고만한 직장 다니는 걸 벼슬로 알고 있으면서 도박 주식 당구 이런 거에 빠져 1억청금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1년 사귀었는데 결혼 전엔 정말 하나도 모르고 결혼했네요 지금은 이 모든게 한심하고 답답 하고요 저는 공부나 자기개발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고 대기업 에 다니고 있고요 성격도 매우 반대네요. 남편이 작년부터 주식 에 손을 대고 빠져 살면서 성격 이 조금씩 변하더군요. 그래도 재밌고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신경질 적이고 짜증을 자주 내더군요. 매일 핸드폰으로 주식만 들여다보고 동호의 활동에 빠져 살면서 모아둔 돈을 조금씩 조금씩 빼가더군요 금방 튀겨줄게 라면서 이 돈은 안 된다고 하면 성질을 부리고 욕 하더군요 그렇게 하나하나 뺏겨 가다가 모든 돈을 다 줘버렸어요 그래도 남편은 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올초 거래처에 미리 땡겨쓴 돈을 잠시 메꿔줘야 한다면서 그 돈이 1억 5천이라고 제게 힘들다고 그 돈이 어딨냐고 하길래 다 믿었습니다.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핏덩이 같은 아기도 있으니까요. 시댁에 부동산이 좀 있습니다. 그 부동산 하나를 팔아서 메꾸고 다시 돌려주기로 하자면서 시댁에 같이 가서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상황이 이상하다 판단하시고 그 거래처에 확인한 결과 그런 일이 없음을 알았고 남편은 그날 바로 시댁에 편지 한장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맞벌이라 시댁에 아기를 맡기고 매일 저녁때 가거든요. 주식으로 전재산을 다 잃었고 자기 앞으로 빚이 2억 있다고 하더군요. 은행 대출이 8천에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 그리고 신우의 돈까지 거짓말로 3천을 빌렸더군요. 그래도 순간은 잘못될까봐 울고 불며 설득하고 밤을 지새고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의 대우도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딸처럼 생각한다 하시더니 그 다음날 바로 너희들이 짜고 부모 돈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저랑 아기만 두고 두 분이 나가 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네요. 사실 저도 피해자인데. 핏덩이 같은 아기랑 빅만 잔뜩 치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이 무너 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그 다음 날 집에 들어오게 했고 하루 이틀 미안해하나 싶더니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이야기만 꺼내도 화를 내더군요. 그 사건으로 거래처 핑계 도 걸려서 우리 남편 다니던 회사 도 잘렸어요. 다행히 지금은 다른 회사에 갔지만 애기 분유며, 기적이며, 다 남들한테 얻었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제가 뼈빠져라 번돈 모두 이자 메꾸는데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남의 돈 갚아주느라, 제 앞으로 빚이 1억 가까이 되네요. 그래도 잘 살려고 없으고 참고 지내왔습니다. 퇴직금이 1,700 정도 되니까 그거 받아서, 남은 빚도 좀더 갚아서 이자라도 조금 줄이고, 우리 아기 뭐라도 해줘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한지 두 달이 돼 가는데도 퇴직금이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백수로 지내고 있는데 결국 그돈네 주식을 또 했더군요. 그돈다 날렸습니다. 정말 잔고가 하나도 없고 당장 내일 점심 먹을 돈이며 우리 아기 먹을 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죽고 싶은데 우리 아기 때문에 정신 차렸습니다. 시댁에 이건 말도 못했습니다. 이미 저에 대한 부박은 심해졌고, 이것까지 얘기하면 저희 둘다 봐주시는 아기까지 다 등지게 될까봐 혼자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네요. 급하게 다른 사람한테 1 0 0만원을 구웠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다 끌어모아서 돈을 조금 마련해서 이자를 내고 살고 있어요. 또 내일이 갑갑하네요. 시댁에서는 그래도 양심은 있어. 그 빚은 땅 팔아 갚아주신다는데 앞으로도 15년 이상은 있어야 그 돈이 될 거다 하십니다. 저는 당장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 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있는 거 가지고 즐기자입니다 당장 먹을 것도 사기 어려운데 궁상 떨지 말랍니다. 나중에 다 부모님이 해주실 거라고 속이 터집니다. 이제 제가 속상한 얘기 조금만 해도 이혼하자입니다. 이틀에 한번 꼴로 목 놓아웁니다. 그럴거면 이혼해 아 짜증나 cx 야 너랑 못살겠어. 애는 네가 데려가든가 꼴보기 싫다. 울지마 재수 없으니까. 이런 말 싸울 때는 막 합니다. 정말 속이 쓰리다 못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말 듣고 또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나왔네요. 이혼만은 막고 싶어서요. 이젠 제 앞에서 아기 자는 방 앞에서 담배도 막 피우더군요. 맘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고 자긴 쓰레기라고. 이혼하면 네 빚은 책임져 줄 거고 양육비 주겠다고.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화가 풀어지면 또 나긋나긋해지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늘 속이 타네요. 가슴이 쓰리네요. 정말 이혼이 답인가 싶네요. 근데 누가 그러더군요. 이혼할 용기 있으면 살라고. 이혼하면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저는 이 나이에 애 딸린 이혼녀가 되고, 우리 아기는 애비 없는 자식이 되고, 저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았고, 나쁜 짓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혹하고 큰 벌이 내려졌네요. 주식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진 생활. 그때부터 삐뚤어진 시대. 더욱 막 나가는 남편. 그런데, 우리 예쁜 아기. 저 얼마나 더 참을까요? 이 시기만 넘기면 다 돌아올까요? 살기가 싫어요. 근데 살아야 해요. 우리 아기 때문에. 과연 이혼이 답일까요? 너무 괴롭네요.